엄마,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가능해요. 엄마,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가능해요. 엄마,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가능해요. 너무 많이 보면 눈 건강에 좋지 않아. 너무 많이 보면 눈 건강에 좋지 않아. 너무 많이 보면 눈 건강에 좋지 않아. 걱정 마세요. 저도 알고 있 어요. 걱정 마세요. 저도 알고 있어요. 걱정 마세요. 저도 알고 있어요.